아니 아니, <웃음> 아니 5천명이 날 아는거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종입니다 오늘은 왜 밖에서 카메라를 켰냐면 집에서 찍고 나올라 했는데 좀 늦었어요 오늘은 아르바이트를 갑니다 호텔 촬영 아르바이트를 갑니다 그래서 특급 호텔에서 무료로 숙박하고 밥먹으면서 3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오늘 호텔로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브이로그를 좀 간단하게만 찍어볼 생각입니다 2박 3일 동안 호텔에 갇혀 있어야 돼요 대신 가봅시다 오늘 얼굴이 엉망이네요 버스터미널에 왔는데 아까 버스 타기 전에 이걸 샀거든요 근데 깜빡하고 안 돌리고 왔어요 전자레인지 그래서 지금 뒤쪽에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것만 몰래 돌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최종적인 버스에서 내리고 호텔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어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손이 시렵습니다 춥다기보다 손이.. 엥? 손개작음손 개짱네? 손 어쨌든 춥다기보다 손이랑 귀가 시려워요 오늘 머리가 좀 이상한데 아닌가? 오늘 피부도 마음에 안들고 이막 코에 뭐 이상한거 나고 얼굴도 에 뭐가 났어 어쨌든 오늘 예상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어요 차도 안 막히고 제가 일찍 출발한 것도 있고 해서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<웃음> 뭐 어쨌든 약속에 일찍 도착한 건안 좋은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호텔에서 기다리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죠? <웃음> 저큰게 호텔입니다 제가 <웃음> 갈 청주 그랜드 플라자 호텔 그랜드 플라자인가? 그랜드 플라자 호텔 굉장히 크네요 이왔 나는 너네가 습니다 바라라라람 바바바바 바바바 바바바바바바바 엥? <웃음> 엥?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실시간 <웃음> 며칠인지 모르겠네 실시간 지금 1월 1월 며칠이지? 1월 며칠에 지금 구독자 5천명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돼요 저는 진짜 아, 어떻게 진짜 5천명이 됐지? 아니 아니, <웃음> 아니 5천명이 날 아는 거야 다섯 명이 아니라 오천명 음. <웃음> 여러분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사실 그 머리하는 동영상 있잖아요 머리 장발해보는 거 어떠십니까? 여러분들 하는 동영상 조회수 1000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변기통 똥먹는 영상 보고 구독해가지고 아 과연 그냥 그런 내 머리 관한 영상 올리는데 사람들이 볼까? 했는데 그것도 하루만에 2000을 넘을 거라고요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진짜 <웃음> 말도 안돼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말도 안돼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말하면 좀주접다는것 같겠지? 여러분들 지금 눈물 맺힌 거 보이십니까? 사실 하나도 안 났어요 귀 빨개진 거 보이십니까? 사실 안 빨개졌어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도 안 돼요 언젠가 또이 5천명 영상이 좀우어워 보일 수도 있겠죠 나중에 막 10만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0만명이 됐을 때 5,000명 감사하다는 영상 봤을 때,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, 5,000명이 때 저런 영상도 찍었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, 저는 이런 기록을 다 남기고 싶어요. 아, 우스워 보인다기 보다는 귀엽다?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, 저는 이 저의 성장 과정을 다 남기고 싶었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촬영을 마치고 나서 호텔에 들어오면 은 이렇게 방금 촬영한 것들을 그날 바로 편집을 해야됩니다 오늘 편집이 좀 수월한 편입니다 약간 어, 수아레지가 좀 생각나는 밤이네요 단대인가? 이렇게 네 이거 리본으로 묶는 건가? 자, 리본으로 묶을게요 대충 어차피 나밖에 없는데 뭐 혹시 어, 안 보이네 길이도 안보이네 사실 로션도 안발랐어요 아나 로션 가져왔어야 돼 호텔에 있는 로션 그렇게 좋지 않은데 샤워나왔을때 머리가 제일 이쁜것 같아요 그냥 그 물기로 넘어가는 머리 이때가 제일 이뻐 아, 이거 좀좀 좀 그렇다 이거 좀 불편해 보기 사람들 아, 바람이 너무 약한데? 오늘 안에 못 말리겠는데? 짱구야 짱구 왕대로인데? 그래서 오늘 스케줄이 뭐지? 또! 또... 죄송합니다. 또 밥이야? 난 이제 밥이 질린다고... 음, 라면? 라면이라 그랬어. 너무 좋아. 라면으로 준비하기. 라면. 아 여러분 지금 일어났습니다. 일어났는데 지금 어제 못 봤는데 여기 뷰가 너무 이뻐요 여러분. 와 미쳤어 요 여기. 아 지금 조식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씻기는 너무. 힘들고, 일단은 머리만 묶고 가겠습니다. 머리 묶고 모자 쓰고. 예, 예, 예, 예. 생각해보니까 옷을 안 입고 모자를 써버렸어. 준비 끝! 짐 식사 2억권. 여기 엘리베이터 진짜 빨라요. 자, 봐. 누르자마자? 바로입니다. <웃음> 지침이다. 촬영하고 싶고 촬영하고 싶고 편하게 쉬지도. 못. 3회간 수고했다 김영중 일하고 오겠습니다 갔다올게요 카메라를 안 친다 <웃음> 카메라 없어.